하나, 등이 빨갛습니다. 둘, 조금 더 많이 뒤로도 팔꿈치부터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 네그 아껴진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제 다른 데에 또 활용을 할수 있겠죠. 다른 부위 운동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취미를 갖거나. 취미 있으신가요? 취미 헬스. <웃음> 자그 다음에 루틴 두번째 레그 네. 프레스입니다 파워레그 프레스고 중량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많이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보통 저는 원판 무게 두배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130kg 제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레그 프레스를 막 고중량으로 두세 개 하진 않잖아요 레그 프레스는 반복을 좀 많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개 근처를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거마저도 깔짝 프레스를 하시면은 당연히 더 많이 할수 있고 네. 깔짝이지 마시고 내려갈 수 있는 한에서는 좀 많이 내려가시면 좋다 물론 이제 허리가 부담될 만큼 내려가면 안 되겠죠 저는 이 머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한번 맛좀 볼게요 일단 240kg인데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각도라든가 궤적, 뭐 무게감도 이런 거를 확인하고 중량을 내리든 올리든 해보겠습니다 각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와이드로 벌릴수록 내전근 참여가 높아지죠? 네뭐 그냥 평범하게 해볼게요 어? 무거운데? 어? 무거운데? 감도가? 어? 생각보다 무거운데? 어이, 하나 두, 둘 어? 이건 간혹마비 끝이 없네? <웃음> 네, 너무 많이 내려면 안돼이거 너무 많이 내렸어. 넷 다섯 열었열었 열쇠. 열쇠. 열쇠. 14, 15, 5. 반성하게 됩니다. 5개월만에 하체 운동하는 애보다 못하는지. 네. 무게를 더 올렸는데 할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네. 좀 넓게 벌리면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웃음> 하나. 둘. 동뇌를 살짝 해주세요. 아! 아, 하나 더할수 있었는데. 내가 텐션 올려뒀는데 하나 더안 했어요. 저도 그러면 하나 더할 겁니다. 왜냐면 이미 다리가 힘이 아, 풀린 것 같아. 여기 네. 또한 세트 남았습니까? 안 남았지. 아. 뭐두 세트밖에 안 했어. 요 네. <웃음> 어. 아니, 지금 스쿼트 3세트, 레그프레스 2세트 했어요. 총 그러니까 5세트 진행했죠? 네. 다리가 터질라고 그래, 지금. 아파요. 솔직히 좀 그만하고 싶어. <웃음>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 정도. 그러니까 막 10세트, 20세트 이렇게 안 해도, 안 해,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하면 또 그만큼의 또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나 적은 세트 볼륨에서 충분한 효과를 내는 거에 되게 중요하다. 운동의 밀도를 높이고, 또 집중도도 높이고, 퀄리티를 높이는 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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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여덟, 아홉, 라스 와, 예. 대체 사주 보여서 다 털린 것 같은데? 네, 네 햄스트링을 좀더 써서. 네, 햄스트링과 등근을 좀쓸수 있는 루마니안 데드 리프트를 좀 해볼게요. 자, 루마니안 데드 리프트 하체 효과 있습니까? 어, 예, 그럼요. 네. 네. 보통 막등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등 광배는 솔직 잘.. 아니 근데 논란이 있을까 무서운데 아니 괜찮아요 저는 <웃음> 네. 오히려 좋아 네. 고중량 데드 같은 경우는 승모는 네. 많이 쓰이는 것 같고 네. 광배는 네. 솔직히 움직임이 좀 적기 때문에 네. 텐션은 그렇지. 많이 들어가지만 네. 근비대적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죠 네, 네. 네. 차라리 풀다운 더 네. 하는 그렇죠. 게 나을 것같아그 에너지를 세이브 네.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저는 또 승모근이 약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저는 좀 고중량으로 하는 게 좋다 네. 이게 우리 코치의 의견이었어 하나 둘넷 다섯 두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네, 둥근과 햄스트링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형님처럼 음. 진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햄스를 위해서 아예. 조금 더 스티프처럼 아좀더 네. 무릎을 펴기, 펴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아.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펴는 느낌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네. 그래도 나는 중근보다 햄스트링이 약한 것 같아 중근은 뭐 딱히 막 노력 안 해도 엉덩이가 갈라질 정도는 항상 아, 되더라 네. 근데 이제 햄스트링은 뭔가 도톰한 느낌이 좀안 나서 햄스트링 타겟을 좀 하고 형님이 아마 9% 10%일 때저 어. 작년에 어. 네, 갑자기 어. 어. 맞아, 엉덩이 있는데 갈라져 있다고 어. 하길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갈라졌죠? 그치? 네 깜짝 놀랐지 그래서 그냥 각자 부위가 평소에 잘 쓰는 부위는 비시즌에도 충분히 세포나 음. 대피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심사를 오늘도 보고 왔지만 네. 보디빌딩 심사 보는데 요즘 엉덩이가 정말 접혀 있는 분들도 많이 나와요 솔직히 근데 그게 이제 다이어트를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운동 자체에 둥근 활성을 잘못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보디빌딩 대회 시작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뒤를 볼고 백포징 잡는 거를 많이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막 접혀 있고 엉덩이 힘못 주고 이래요 특히 백 더블 바이스할때엉덩이힘못 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거를 반드시 포징, 코칭을 받든지 아니면 혼자 해결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잡아 놔야 돼요 아이씨.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음.. 진지하고에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웃음> 오! 왜이래? <웃음> 오 오! 좀 깔짝이는 느낌이지만 오히려 광배 활성이 되게 잘되있네 어... 나는 일부러 대원근까지 쓸려고 쭉 들었거든? 아, 네, 저 한, 광배만 아... 네. 그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오오 <웃음> 너무 많이 좋아지네... <웃음> 오. 우와. 오, 이 느낌 연습 많이 해야겠다. 아직 내가 감을 못 찾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조금 더 많이 뒤로도 팔꿈치부터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 네. 네, 그렇게 팔꿈치부터 어깨 신전. 네. 오, 형다 들어옵니다. 네. 와 다섯 으악 그 상태에서 그냥 팔만 그대로 응팔꿈치고 응? 어, 왔다가 다시 쭉 다시 선인거상 더 시켜야 돼더뽑아야돼더쭉더 더. 그렇지 그 다음에 그냥 그렇지 오오 어. 오, 이게 뭐야 으악. 응 그러니까. 네. 완전히 앞으로 딸려 난 그럼 쭉 딸려갔다가 다음에 네. 하나 등이 빨랐습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이번에 승모 조금 쓰겠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오우씨! 둘, 오, 무거워. 셋, 넷, 많이 무는데? <웃음> 네, 제가 저 넷. 한 40평? 아니 <웃음> 흉골에다가 대야 돼요. 흉골 이 뼈가 있습니다. 복장뼈. 네, 복장뼈라고도 하 우리 말로. 거기다가 대셔야 되지. 명치에다가 대시면 <웃음> 아파요. 호흡곤란 오세요 명치는 급소 중에 하나잖아요. 딱딱한 넓적한 뼈가 있습니다. 네, 가슴뼈에다가 대주세요. 하나. 음, 둘. 네, 넷그지 다섯 넷, 여섯 팔이 와서 그 다음에 견갑이 팔 때문에 모여지는 느낌 견갑을 모아서 팔을 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팔이 와서 견갑을 모아주는 느낌 하나도 그만 <웃음> 잘했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둘, 여섯, 요즘 여기 활동이 되게 잘 된다. <웃음> 음.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있으면 아쉬운 게 있다면 도겸이한테 빨리 더등좀 배울 거예요 1년만 더 빨리 배웠으면 어아 아닙니다 아, 이우진이랑 최은총 이 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러지 못했을까 아쉬워요 하나 셋, 다섯, 쭉 버티고 둘, 셋, 넷, 와, 다섯. 아주 좋습어 충분히 됐어요 좀 3세트, 3세트씩 밖에 안 했고 뭐 7세트 했네 총? 와 어. 어, 충분합니다 <웃음> 거의 한 2시간 동안 이제 영상 찍으면서 운동을 했는데 막바지라 텐션이 풀리고 힘들어가지고 등을 먼저 할걸 그랬어 맞아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 혹시 두개다 하시려면 은 하체부터 먼저 하시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등부터 먼저 하시고 하체 하시는 게더 나을 겁니다 그럼 하체 할때또 집중이 안될 수도 있는데 <웃음> 알아서 하세요 <웃음>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운동 마쳐봤습니다 제또 아끼는 동생이자 저한테 또 많은 도움을 줬던 우리 김동현 코치랑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 남양주시에 별내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 운동 배울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은 이렇게 웨이트짐 오셔가지고 운동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체 운동 그리고 등 운동 몇 가지 해봤습니다 적은 세트로도 어,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충분히 운동했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세트로 통해서 운동을 막 진짜 내 몸을 혹사시켜서 털어버리는 운동보다는 정해진 세트 볼륨 안에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고 웨이트짐의 김도겸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고독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만 해주십시오. 김승현이었습니다.